메뉴 관련 연구 동향을 우리가 파악을 해보는데, 데이터베이스를 이용을 해서 나중에 좀 그냥 우리가 서치해서 안 찾아질 때, 이때는 db를 이용을 해서 들어가는 이제 자료를 찾아야 됩니다. 자, 그때. 우리 메뉴 관련 연구 동향을 전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검색해서 결과를 한번 올려주세요. 근데 출처는 밝혀주세요. 우리 은지씨가 뭐 여러가지 찾았네. 봅시다. DBPR 이용해서 들어가서 이렇게 찾았는 걸 한번 찾아봤다. 그 다음에 두번째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챗GPT GP, 자 이거 쭉 이렇게 찾아주는데 아주 짧은 시간 내에 그냥 쫙 찾죠. 놀랍죠. 근데 문제는 이게 진짜인지 잘못된 자료인지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챗치 PT가 정확하지 못한 정보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채찍빛을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대. 100% 믿지는 말고 이게 뭐가 잘못된 결과를 줄수 있는지 이게 잘못된 결과인지 그렇지 않은지 판단은 우리의 몫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쓰시면 좋을 겁니다. <웃음> 보시면 1, 2, 3, 4 그러면서 아주 결과를 줬는데 자, 메뉴 관리 연구 동향을 알려달라 그랬더니 최근 메뉴 관리 분야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메뉴 추천 서비스 및 식품 성분 분석 기술 등이 주목받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에 음식이 자 추천을 한다는 얘기인데 음식을 우리가 왜 먹습니까? 먹어서 우리 몸에 플러스 이득이 돼야지 마이너스 손해가 되는 음식은 추천해 주면 안 되잖아 그러면 은 우리 몸에 무엇이 좋은지를 갖다가 과학적인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추천을 해줘야만 될것 아니냐 그래서 식품 성분 분석 기술 등 밑받침 해주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추천을 하자. 그게 1번,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메뉴 추천 서비스. 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메뉴 추천 서비스는 사용자의 선호도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맞춤형 메뉴를 추천하는 기술입니다. 자, 문제는, 과연 선호도라는 게 결국에는 뭡니까? 내 입맛에, 내 코에 향기롭고, 그렇죠? 내 눈에 보니까 즐겁고, 결국에는 이런 외관적인 그런 내용이잖아, 그렇죠? 자, 이걸 그냥 선호도 많이 아니고 이제 더더 더, 어, 맞춤형 메뉴를 추천해줘야 되는데, 그래 그러려 그러면 어때요? 맞춤형 사람마다 다 달라. 그럼 이거 추천 가능할 앞으로 가능하잖아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럼 그 다른데 이 사람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떤 것이 내 건강을 위해서도 좋고 뭐 이런 것들 앞으로 신경 써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사용자가 건강식에 관심이 있다면. 건강에 좋은 식품을 우선적으로 추천하는 등 기능을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메뉴 추천 서비스는 많은 식당과 음식점에 적용되고 있으며 사용자 만족도를 높일 뿐 아니라 매출 상승 효과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잘 사용을 하면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식품성분분석기술 최근에 식품성분분석기술이 굉장히 발달해서 식당이나 음식점에서 제공되는 메뉴의 영양성분을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술을 활용해서 식품의 영양성분 정보를 제공해서 소비자들에게 건강하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히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런 것까지 그렇게 신경 서, 서는 경우는 극히 더불었습니다. 일단 맛이 좋고 색깔이 좋고 모양이 좋고 여기에 급급했잖아. 근데 앞으로는 그것만으로서는 소비자, 고객의 호응을 얻기가 좀 어려울 수 있을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어때요? 옛날에 병원 같으면은 의사가 청진기 하나 가지고 어? 하뭐 아 이렇게 진찰해서 어떻다. 그래서 그래도 그 의사 말을 100% 믿었잖아. 근데 지금 의사가 청진기만 가지고 아, 이렇게 청진만 하고 있는 병원이나 의원이 있다면 그런 병원 의원에 가겠습니까? 안 그렇지? 지금은 어떻습니까? 뭐, 암이 있다면, 암 조직, 완전히, 뭐, MRI, CT 할것 없이 이것 가지고 쫙, 다. 누구나, 어사 아니라도 암 조직 보일 정도로 보이면, 어, 그 암이 다, 다할수 있잖아. 맞죠? 우리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맛만 좋고 모양만 좋고 색깔 좋고 향 좋고 이게 끝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먹을 이런 음식, 이거 먹거리 정말로 잘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메뉴 다이어리 앱, 최근 다이어트나 건강식 생활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메뉴 다이어리 앱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앱은 사용자들이 섭취한 음식의 카론이나 영양성분을 기록하고 그에 따른 식단관리 운동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까지 도와줍니다. 이게 AI가 해주더라 이러면 은 어때요? 상당히 도움 많이 받을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런데 AI가 해주더라도 엉터리로 지금 할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습니다 옳은 말인지 잘못된 말인지 이거 이제 우리가 검증을 해가지고 써야 됩니다. 그 다음 식재료 유통기술. 최근 식재료 유통기술이 발전하여 음식점이나 식당에서 사용되는 식재료 유통과정을 관리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여 식재료 유통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신선한 식재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벌써 시, 실시되고 있잖아요. 그래, 생산자에서 최종 소비자까지 그 이력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은이 식재료가 어디에서 생산되어가지고 어떤 유통구조를 가지고 최종 여기까지 왔는지 다알수 있습니다. 요즘 해어뭐 HACCP 식품 안전관리 인증 기준 거기에 들어가면 거의 이런 시스템을 필수적으로 적용하도록 이제 요구를 해갑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이 벌써 보니까 ChatGPT가 이런 이런 이런 걸 얘기를 했는데 뭐 거짓말은 없네, 그죠? 거짓말 없습니다. 자, 그 다음. 해명이, 오. 어, 건강식, 비건식, 자연식. 자, 건강식, 비건식, 자연식. 이거, 이거, 정확하게 정의부터 좀 하고 들어갑시다. 나중에 이거 우리 다한 번씩 또 메뉴, 메뉴, 이, 관리를 하고 하려고 그러면 이런 것들도 다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돼요. 자, 건강식, 비건식, 자유식, 그 다음에 영전식 현재 연구 동향, 예. 지금 건강 안전, 예. 트렌드 연구, 예. 데이터 분석, 지속가능성 개인화 예, 건강과 안전 항상 우리 얘기하지만 맛 좋고 뭐, 뭐 몸에 좋다 거기에 기본적인 것 저는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요 맛하고 식품 안전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뭐. 이때까지 많이 서운 얘기가 위생이잖아. 그렇죠? 그 위생과 식품의 맛은 기본적인 베이스입니다. 이거는 안 갖춰지면 안 됩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해결하고 그 위에 플러스 알파 뭘할 거냐. 그럼 자 맛을 기본적으로 맛없다 소리는 들으면 안 되잖아. 그렇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맛은 갖춰야 돼 이게 왜 이러냐. 실제로 그 연구된 논문에도 그래 있어요. 이 나정기 교수가 논문을 썼는 게 있는데 나중에 볼게요. 뭐냐 하면 몸에 아무리 좋다. 건강에 좋다. 이래도 일단 맛이 없다. 이렇게 되니까 소비자들이 외면하더라. 맞죠? 그 맛은 기본입니다. 맛과 안전, 그러니까 위생 이거는 기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가면은 가장 좋겠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 맛은 어떻게 해서 아 이것도 첫 GPT 썼구나 예 맛은 어떻게 해서 기본을 갖출 수 있느냐 그렇죠 맛, 향 뭐, 색깔, 컬러, 뭐, 이런 것들도, 모양. 결국에 요즘 뭐, 음식 가지고 너무 뭐, 색깔만 가지고, 모양만 가지고, 뭐, 예쁘게 만들고, 뭐, 그림 그리듯이 막 그려가지고, 어? 결국에는 먹어버리면은, 먹을 때 들어갈 때는 소화되면은, 그런 건 사실은 우리가 먹기 전까지 얘기지. 그렇죠? 그래, 그런 것들을, 너무 치중하는 것보다면 차라리 이런 안전의 정보 그 다음 먹고 나서 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몸에 좋다는 이런 정보 이런 걸 차라리 주는 것이 맛은 기본적으로 갖추고 그게 사실 필요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앞으로, 지금까지는 소홀이 돼 왔지만은요, 앞으로는 그걸 해낼 수 있는 전문가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굉장히 소비자들에게 선택을 받느냐, 못 받느냐, 큰 하나의 요인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분명히 나는 이렇게 내가 식품에 대해 가지고 내가 공부를 하고 일했던 어? 전문가로서 이런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그랬을 때왜 이게 좋은지를 내가 만들었는 이 메뉴가 음식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내가 만들어서 아마 드시면 은 분명히 이런 이런 쪽에 과학적 데이터 가지고 근거로 가지고 좋아질 것입니다 맞잖아, 그죠? 그것까지 줄수 있느냐? 못 주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청진기 하나 가지고 병원, 의원 개원해 놓는데 갈 거냐? 뭐, CT, MRI 가지고 그 암조직을 보면서, 아, 당신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렇게 치료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그런 쪽에 갈 거냐 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거 지금 눈에 보이는 거는 우리가 다 눈만 가졌으면은 다볼수 있습니다. 맛만 혀가졌는 거 혀가진 사람 다 맛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코가진 사람 다 향이 어떻다. 뭐 입에 넣어서 씹어보면 텍스처가 어떻다.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때요? 문제는 그게 정답이 있습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맞죠? 음식을 평을 다할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할수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평을 하는데 내 입맛에 내 코에 그렇죠. 내 눈에 보기에 그렇다 얘기지. 그그 평이 그 틀렸다 얘기할 수도 없고요. 다 맞아요. 다 맞아. 그렇지만은 음식을 에, 전공하고 이래 공부했는 내가 봤을 때는 각각 개인의 그 선호도 다그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는 정답이에요. 틀렸다 이런 거 없습니다. 정답이 없어요. 다개 인별로 정답이에요. 그렇지만은 그렇지만은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 좀 건강을 위해서는 어? 자, 이걸 좀 부족한 부분, 너무 과잉된 부분, 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 것이 건강에 좋겠습니다. 이런 걸 제공해 줄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걸 여러분에게 항상 욕을 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좀 보일 수 있도록 해 설명 가능하도록.